자 지난주에 진도가 좀 부족하게 나가가지고 오늘 좀 바쁩니다. 잘못하면 또막 3시 되니까 넘어늦지 않도록 좀 수업 속도를 좀 살짝 높여서 그 진행을 할 테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아차는 순간에 막 지나가 버립니다. 자 8페이지입니다. 어, 지난주에, 아니, 7페이지죠, 7페이지에. 1번에 광역기권 지정에 관한 것까지 봤고, 2번에 광역도시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광역기권이 지정되면, 그 광역권을 기 대상으로 광역도식획을 수립하겠죠?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수립 절차와 관련해서 정리할 거는 수립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수, 수립해서 승인을 누구한테 받느냐, 수립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고, 승인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항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먼저 계획을 <웃음> 수립을 해야 되는데, <웃음> 이 수립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이 광역기권 지정, 지난주에 광역기권 지정권자 봤었죠? 광역기권이 같은 도면 도의사가 지정하고, 광역기권이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도, 합하면 시 도, 둘 이상 시 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여기다 연결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역계권이 지정되고 광역도시계획을 광역 요 안에서 계획을 누가 만들까 광역계권이 이렇게 지정되면 이 안에 계획은 누가 만들까 이거를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줄여서 여기다 연결해서 보면 광역계권이 지정되고 광역도시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같은 도안에 광역계권이 지정됐을 때는 누가 수립한다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리장 시도에 거쳤을 때 계획 수립은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기억할 건요게 끝이에요. 도의사가 지정하고 나면 계획은 시장문서가 공동수립 국토부 장관이 방역기권을 지정하고 나면 계획은 시 도의사가 공동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여기 맞춰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니까 계획 수립하는 사람이 시장문서 시 도의사가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도에서는 시장문서가 공동수립하고 둘 이상 시도면 시 도의사가 공동수립하는 거고 수립해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승인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 그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장문수가 수립하면 누구 승인받는다? 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면 국토부 장관 승인. 나머지는 다 이제 이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되니까 이두 개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근데 도지사가 필요하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가 공동으로? 시장문수와 도지사는 시장문수와 공동 수립해야지 도의사가 국토부 장관 공동으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사는 시장문수와 국토부 장관은 시도의사와 공동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문수가 요청하면 누가 수립한다? 도의사가. 시장문수가 3년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신청 안할 때는 도의사가 수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3년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신청 안 하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문수가 공동 수립하다가 협의가 안될 때가 있어요. 내용간에. 그러니까 그 도의사가 광역교를 지정하고 나면 그 b시장 c시장 d시장 e 이 군수 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획을 같이 만드는데 그래서 도로에 관한 방향을 이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냐 이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냐 이거 갖고 방향을 협의해가면서 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서로 협의가 안된다. 이럴 때는 누가 나선다 도의사가 나서서 도의사가 나서 가지고 도로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싸우지 말고 가운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웃음> 정해줘요. 정해주는 거를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관수 간에 협의가 안될 때는 이제 조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달라고 조정을 신청하는데 누구에게 도지사한테 조정 신청. 시도의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조정 신청. 지금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계속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죠. 그러니까 기업할 건 그냥 딱 이거예요. 광역권 지정 같은 도에서 지정은 도의사 간다. 그러면 계획 수립은 시장 원수가 공동을 한다. 광역기권이둘 이상 시도했을 때, 광역기권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계획의 수립은 시도 의사가 공동 수립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전체 내용이 싹 정리가 되니까, 요 그림 하나만 확실하게 딱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 수립을 누가 하느냐, 승인을 누가 하느냐, 이걸본 거고, 그 다음에 수립할 때 절차인데, 먼저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산하겠죠. 그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교통량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이런 걸 알고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조사해서 계획안을 만들고 수립하는 절차라는 거는 여기저기가서 자꾸 의견을 듣는 거예요. 첫 번째 의견을 듣는 거는 해당적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겠죠. 그데그 주민 의견 듣는 방법이 방역도시인 공청회인데 이 공청회 말고도 주민 의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하는 방법 이거를 트리빌이 정리했다가 그 상호 맞게 대입만 하시면 되니까. 좀키워드를좀 먼저 정리하죠. 를 그래서 주민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청이라는 방법이 있고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방법이 있고 청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중에 공청이라는 것은 낱말풀이라면 공개적으로 청 들어보려고 회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토론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 실제로 이런 형식으로 이제 공청을 하죠. 넓은 장소 빌려가지고 여기 이제 주민들이 참석하고, 거 거기에 게그 패널들이 앉아서 서로 토론하는데 주민들이 걸 지켜보다가 뭐 궁금한 거 질문도 하고 또 자기 의견도 내고 하면서 한 장소에서 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겠죠. 그래서 그런 그 중에 이제 좋은 의견을 계획에 반영해 보자 이런 의미로 공청회라는 겁니다. 근데 공청회는 형식이 이렇게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어, 안 들겠어? 많이 들죠. 뭐 장소 빌려야지, 뭐 패널도 초청해야지. 응? 뭐든 시나리오도 짜서 뭐 발표 자료도 만들고 뭐 공고도 하고 시간 많이 걸려요? 제가 공무원 생활에도 마지막에 한 일이 공청회야. 그, 그만두기 직전에 그래서 준비만 3개월 했어요. 준비만 3개월 그냥 그 3개월 동안 그냥 엄청나게 고생해서 공청회 끝내놓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공청회가 어, 이게 보통 일이야. 한번하려 그러면 그래서 아무 때나 공청회를 안 하겠죠. 그래서 법에서 중요한 사항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 공법에는 법률이 여섯 개가 있는데 공청회는 딱이 4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개가 전부니까 이걸 외우 두셔야 돼요. 그래서 공청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부터 생각나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닌데서 공청회 나오면 바로 틀리게 되는 거죠.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는 경우가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군기본계획. 세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데 면적이 100만 이상. 네 번째가 농지 이용계. 그래서 이거를, 그 외워둬야 됩니다. 근데 그냥 단어 그냥 네개 외우기 쉽진 않으니까 두문절 따서 좀 외우는 게 편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웃음> 기로 외우면 되죠. 그러니까 광기죠. 광기. 광기가 뭐 탤런트 이광기라고 있죠. 이광기. 뭐 이분을 생각하셔. 이분 생각하시면뭐 이분도 있어. 기광이라고. 기강이 기강이도 모르셔죠 광기도 모르고 기강이도 모르고 그러면 맘대로 외우셔 그냥. 그래서, 그래서 광기든 기강이든 하나 그탤런트 그 한번 생각하면서 광기. 개발구역은 개, 농지용계획은 농. 그러니까 광기 개 농이죠 농. 발음을 이렇게 발음하시면 큰일 나 그래서, 그래서 광기 개 농입니다. 공청에는 나올 때마다 광기계농부터 떠올리세요. 공청회, 광기계농 총네 군데. 광, 광역도시계, 기, 도시군기본계획, 개, 개발구역면적 100만, 농지이용계획. 농 농지 이용계 이건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의견 청취한다 이거는 그냥 의견 있으면 내봐라 이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주민이 모르는데 의견을 낼 수가 있어 없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의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먼저 알고, 있는, 알고 있어야 는 알고 있 의견을 내겠죠. 그런데 계획 수립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수립하는 거고 주민이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려줘야 되죠. 주민한테 계획을 이런 식으로 어 만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이거 주민한테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정리했죠. 알리는 방법. 행정기관 내부 간에는 서류를 송부하거나 내용을 통보해준다. 근데 행정기관 내부의 일반 주민한테는 특정 개인이면 개별통지하면 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알릴 때는 공고나 고시 근데 공고는 구성력이 있는 거 없는 거구성력이 없는 거 그리고 고시는 구속력 이 있는 상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특정 주민만 와서 의견 내라 이게 아니죠 누구든지 의견 있으면 내라라는 거죠 불특정 다수고 좀 확정이 돼 있는 상이안돼 있는 상이야 확정 안돼있다지 의견 듣고 있으니까 계획이 뭐 수립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확정이 안돼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을 알리니까 당연히 어떻게하겠어 공고라는 거죠 공고 공고된 내용만 가지고는 자세히 모르니까 그 서류를 또 자세히 보여주죠. 그걸 뭐라고 한다. 열람. 그러니까 주민의견 들을 때마다 먼저 나오는 게 항상 이거예요. 공고 열람. 이건 뭐 어느 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주민의견을 듣는다. 첫 번째로 공고하고 열람한다. 이런 얘기 먼저 나오는 겁니다. 공고는 널리 알려야 되니까 둘 이상 일간0만 이런 데도 공고하는 거고 열람은 며칠 이상. 1 4일 이상인데 1 4일이 열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 열이 열. 이거 열 열써 있고 그 다음에 라만에요. 가나다라, <웃음> 가나다라, 딱네 번째야? 그래서 열하고 네 번째, 그래서 열네 14 번째, 14일. 그래서 열남은 그냥 14일이구나, 이렇게 한 번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웃음> 열남 또는 공남이 보통은 다 14일인데, 그, 30일 이상을, 30일 이상을 열남하거나 또는 공남하게 되는 경우가, 그 총네 번이 있으니까, 그네 번에 30일 연락 공남을 그냥 한 번에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했었나? 아는 사람도 있고, <웃음> 기억, 기억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이거 30일 연락 공남, 이 바로 생각나야 돼요. 총네 군데가 있는데, 광역, 도시개발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그 정비계획 그리고 관리 처분계획 총네 군데가 30일 이상 열람하거나 공람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두 문자 따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은 <웃음> 광 도시공 기본계획은 기 정비계획은 정 관리처분계획 은관 이렇게 이제 외워두면 돼요 그리고 생각한다면 30일에 이 3, 요걸 생각하면서 기억한다 그랬죠? 3자를 한자로 쓰면 2석 3자를 쓰면 안 되고, 계약서에다 쓸 때는 요 3자를 쓴다 그랬죠? 요 3자를 요걸 쓰는데, 여기석 3자인데, 3은 3인데, 여기다가 풀초자가 올라가면 이 3이, 홍삼이, 홍삼이 된다죠? 홍삼. 홍삼을 사러 어디로 가겠어? 정관장에 가겠죠? 그래서 홍삼을 사러 정관장에 갔다 생각하면서 정관장에 누가 가서? 광기가 가서 뭐 3을 산 겁니다 그래서 광기정관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열람이 나오면 그냥 기간은 열람의 기간을 물르면 30일 열람하는 거는 광기정관 네 군데가 끝그네 군데를 뺀 나머지는 모두 며칠 14일 이렇게 3번에 딱 기억이 돼 있어야 돼요 이번 시험에서처럼 뭐 7일 열람 이런 거 나오면 보자마자 바로 틀린 거죠 뭐 7일 열람하는 거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웃음> 열람기간은 뭐 보통은 다십4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공고 열람하고 나면 의견이 생기죠 그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의견 제출 항상 정해진 열람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해요 그 다음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 력을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하는 기간은 60일이 됩니다 이제주민의견 들을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청문은 앞에 두 가지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형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의견을 듣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의견을 내봐라 이런 거고 청문이라는 거는 어, 이해관계 당사자 특정 개인한테 이제 의견을 듣는 건데 그 청문의 원래 의미가 행정청이 어떤 처분하다가 당사자 당한테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 하는 뭐 이런 그 절차를 말하는 건데 뭐 청문이 뭐다라는 거를 뭐 법에서 용어 정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청문이라는 게 이제, 그 학문적으로 정의하면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이 처분이라는 게, 그, 불리 처분. 개인들한테 이익이 되는 처분은 청문 절차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리익이 되는 처분. 그러니까 뭐, 억울한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이제 듣는 거기 때문에 불리 처분과 관련해서 청문하게 되는데 그처분의 대표적으로 뭐, 인허가 지소라든지 신문자격 박탈이라든지 법인 또는 조합 어, 설리버가 등의 취소 이런 취소하다가 를 <웃음> 이게 한번 취소돼버리면 너무 심각하죠.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도록 그래서 미리 들어본다 이런 얘기예요. 청문할 때 형식이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웃음> 여기 보면 여기 누군가 이렇게 앉아 있죠. 요 사람이 이제 청문을 주재하는 사람이에요. 청문 주재자라고 합니다. 청문 주재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한 그룹이 앉아 있고 이쪽에도 또한 그룹이 앉아 있죠. 이쪽은 이제 그 처분기관 처분, 그니까 러 뭐, 뭐, 취소를 한다든지, 뭐, 말소를 한다든지, 처분하는 기관이 있겠죠? 근데 뭐, 김포시에서 어떤 처분한다 그러면 김포시 관계, 관계되는 뭐, 공무원들이 이쪽에 안고그 다음에 이쪽은, 그, 처분의 상대방. 그 요, 요, 요 사진은, 뭐, 유청 관련된 무슨 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하면서 거쳤던 청문회에요 그래서, 뭐 협회나 뭐 그~ 관련된 법인 관계자가 나온 거고 여기는 이제 어뭐 교육부 관련된 공무원 청문 주지자를 견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청문하게 되는데 이 형식이 딱 보면 재판하는 거하고 똑같죠. 판사가 가운데 앉고 원고 피고가 양쪽에서 공방을 하다가 어 판사가 쭉 들어보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거죠. 누가 옳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처분기관과 상대방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취소하겠다. 또는 뭐, 그 잘못, 잘못한 거 이렇게 별로 큰 것도 아닌데 심각하게 취소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공방을 벌이는 거를 청문주제가 쭉 들어보고 마지막에, 청문조서를 작성해가지고 의견을 내요. 그럼 이때 처분기관에서 처분할 때는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청문제자 의견을 받아가지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좀더 공정한 처분이 가능해지죠? 이러려고 이제 청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형식으로 청문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뭐든 뭐, 인허가 취소하다가 이 청문 절차다 거치려면, 뭐, 행정, 행적이 너무 막, 그, 지체되죠. 너무 늦어지니까, 그 특별한 경우에 이런 청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문은 행정기관에 살수 있는 가장 센 처분. 이때 이제 청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청문을 필요한 경우가 뭘 취소하거나 말소하거나 이럴 때 청문하게 돼요. 물론 이거 말고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 시험과 관련된 거는 그냥 요, 요 정도로 기억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문은 <웃음> 취소 또는 말소를 할때 청문하더라 이렇게 기억 해두시면 돼요. 근데 청문이라는 게뭘 들어보는 거고, 청취 라디오를 청취하는 게뭘 듣는 거죠? 청취를 하다 보면 뭐가 들려요? 말소리가 들리겠죠. 그래서 청취 말이다 이 정도로 하나 청문을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청문에 관해서 부르면 그냥 취소 또는 말소 이걸 떠올리, 떠올려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청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 1번 취소, 2번 취소, 3번 취소, 4번은 정지, 5번은 취소. 그럼 몇번 찍어요? 취소 아닌 4번 이거 딱 찍으면 되는 겁니다. 다 취소 또는 이렇게 말소. 이거니까 읽을 필요도 없어. 취소나 말소 이거 찾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좀 어렵게 그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취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떤 취소를 찍을 건지가 고민스럽죠. 그래서 그때는 한마디만 생각하면서 찍으면 돼요 이제 인허가 취소 신문자격 박탈 법인 조합 설립버가 등의 취소인데 이거 외울 필요도 없이 다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개인들의 밥줄과 관련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한 어, 처분을 할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인허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을 못할 거고 밥줄이 끊기는 거지 운전면허, 운전도로 먹고 사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밥줄 끄,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문 자격의 박탈, 예컨대 무슨 등록 취소, 뭐 면허 취소,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주택사업의 등록 취소, 그럼 해당 사업을 못하게 되죠. 또, <웃음> 법인, 뭐 조합 설립허가등 취소, 이게 다 이제 개인의 밥줄과 관련되죠? 그래서 이런 취소일 때 청문하게 된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해 두시면 어, 자세히 공부 안 해도 다 풀려요? 그래서 딱 기억할 게 이거예요. 청문은, 청취 말이다. 그래서 취소나 말소인데, 이 취소가 개인의 밥줄과 관련됐다. 이런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복수 문제, 이거 하나 풀어보죠. 복수 문제 3번 보시면.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그, 세 가지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청문을 보면서 생각할 거는 청취 말 취소라 말소 뭐 취소 취소인데 여기는 취소도 말소도 아닌 거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빼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니 음번을 싹 빼버리면 니 음번을 싹 빼면 답이 1번 아니면 4번이 되죠 그러니까 기억 번은 고민할 게 없고 디급 번은 취소니까 일단 대상이 될것 같은데 혹시라도 취소인데 좀 어렵게 이상한 취소 넣가지고 속이지 않았을까 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 취소가 실시 계획의 인가 취소. 실시 계획이라는 거는 도시군 계획서를 사업하다가 실시 계획을 정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실시 계획 인가가 취소돼버리면 해당 사업을 할수 있어 없어?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밥줄과 관련이 돼야 한데? 네.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문한다, 안 한다. 청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 그러니까 뭐 이걸 푸는데 뭐 심각하게 뭐 고민할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취소 말서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 취소가 밥주라고 관련됐느냐 딱 이거 생각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거로 다 지금까지 나왔던 청문회에 관한 문제가 다 풀렸으니까 딱그 정도로 정리해두고 그래서 다시 광역도 수입하는 절차로 돌아가서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주민의 견 듣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공청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문이 있었죠 청문은 계획 수립하고 관계없어요 뭘 취소하고 말소할 때 하는 거니까 계획과는 관계없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두개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듣는 겁니다 공청회를 열거나 아니면 주민의 견을 직접 듣거나 주민의견 듣는 방법은 공고 열람한 다음에 의견을 제출하면 통보하는 방식으로 듣는 게 있고 공청회라는 게 있는데 공청회는 몇 군데 네 군데가 있었던 거죠. 네군데를 어떻게 왔다? 광기, 개, 농, 그럼 여기가 광기, 개, 농에 해당이 되었는데, 되죠 광역도시계, 광기, 개, 농중에 하나라서 주민의견 듣는 방법이 공청회 이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의회 의견 또 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공청회 통해서 주민의견 들었지만, 이게 모든 주민이 아니죠. 공청회 참석한 일부 주민의견 들은 거죠. 근데 공청회 뭐 많은 사람들이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공청에 한번이나 가보신 적 있어요? 없없겠지 거의 없어요. 제가 공청 얘기 나오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어, 공청에 가본 적 있는지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공청에 가봤다는 대답이 한번 나와서 한번 제가 <웃음> 학원마다 다니면서 공청에 가봤냐고, 네딱한 번만 가봤다 그러고 어, 공청에 갔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갈 일이 없죠. 공청회까지 찾아다닐 정도면. <웃음> 좋은 말로 하면 성격이 참 적극적이다 이런 분이고 좀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주 극성이다 뭐 이렇게 이제 <웃음>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뭐 그런 분 아니면 이 여관에서는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업무를 하다가도 갈 일이 거의 없어. 뭐 그래서 이 공청회는 모든 주민 의견 듣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 주민 의견 들는 거예요. 근데이 중앙 계획을 그 지역 전체 주민의 의, 의, 그 의견을 다 모아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직접 공청회서일부는 직접 들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민들의 대표 주민대표가 의회죠 주민의 대표로부터 의견을 또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견을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절차는 계획을 뭐할때 절차 기초의사 공청회 의회견은 수립하는 절차예요 그 다음에 계획을 승인하다가 다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계획이 수많은 분야와 관련되니까 광역도시기 국방도 관련되고 문화도 관련되고 뭐 교육 환경 뭐 여러 분에 관련되니까 관련되는 기관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면 기획 전문가 의견을 낸게 없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 듣고 승인하면서 관계기관 협의 거치고 도시기획에는 심의. 심의는 항상 마지막 절차라 그랬죠. 따라서 심의 거친 데는 어떻게 된다? 확정이 되죠, 확정. 뭐 확정되는 게 어디는 뭐 승인이 되는 거고, 어디는 결정이 되는 거고, 어디는 뭐 지정이 되는 거고, 뭐내용이 다르지만, 심의 거친 데는 어떤 식으로든 다그 내용이 확정된다. 광역도시기는 승인받는 거니까, 심의 거쳐서 승인이 된 거죠.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일반, 그, 알려야 되죠? 그 행정기관 간에 알릴 때는 서류를 송부하는 거고, 주민한테 알릴 때는, 공고 하고 자세히 보여줄 때는 열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절차 전문데, 그, 절차가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근데,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경정기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린 거예요. 언뜻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구별, 이게 구별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 이거 틀린 거 찾으, 이게, 이렇게 속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시장문수가 계획을 수입하다가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거 이거는 해당이 안 되죠. 이 협의는 도의사가 승인하다가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겁니다. 그럼 도의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다가 공청을 열어야 돼요 아니죠. 이 공청에는 시장문수가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열었으니까 도의사가 승인하기 위해서 공청을 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수립하는 경우의 절차가 기초자 공청의 의회견 그 다음에 승인할 때 절차가 협의심이니까 구별해서 그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절차를 뭐 계략적으로 봤는데 뭐 세부적인 내용 여기다 조금만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마저 보고 이 필수서 내용을 또 정리를 하죠. 먼저 이 기초자는 그 해야 한다 의무라는 걸 하나 좀 기억을 해두세요.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초유사 할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공청일 열어야 되는데 공청일 열려면 어느 날몇 시에 어디에서 공청회 한다 그걸 알려줘야 되죠 또 주민한테 알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 주민한테 공청회차 사실을 알려, 알려야 될 거네요 그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알려야 되니까 뭐를 한다 공고를 당일하게 되죠 공고는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를 하니까 이날짜라는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 날짜가 이, 이 계획 수립할 때 날짜가 어려울 거 없어요. 어 공청회만 14 밑에 나오는 날짜가 모두 다 30이 되니까 한 번에 싹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는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날짜가 14 나머지가 모두 30. 도시군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의견 들을 때 14일 또는 60일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30이 되니까 뭐세 가지에 관련해서 그 날짜를 한 번에 싹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기 모두 두 번째 절차 공청회나 또는 주민의견 듣는 그 절차에만 14일 또는 6 0일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30일이다라고 한 번에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청회를 누군가 주재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 주재는 어, 지명하는 자가 주재를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또는 뭐 시장군수 등이 뭐 직접 주재하는게 아니라 지명하는 자가 어, 주재를 하는 거예요. 보통 뭐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런데 사람많이 모이면 가죠. 가는데 거기에 뭐 내내 뭐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인사만 하고 가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 공청의 주제는 누군가를 지명하면 그 지명하는 자가 주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누가 하느냐 헷갈리면 주제 지으시니까 지으자 지명하는 자구나 뭐 이렇게라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웃음> 의회 견을 들어야 되는데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기간은 30일 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계획을 승인할 때 협의 거쳐야 되는데 협의증 받은 기간이 며칠? 이것도 30일 내 의견 제시. 그다음 심의 거쳐야 되는데 이 심의가 자 이건 뭐키보드로 기억한다기보다는 상시, 상시적인 얘기죠.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견의 심의 걸쳐 때는 그 도시개견의가 중앙이다 지방이다. 타연히 중앙이 되겠죠. 국토부 장관은. 중앙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고, 도의사의 경우에는, 이건 당연히 지방이 되겠죠. 이거 지자체니까. 그래서 국토부가 승인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의사가 승인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인데, 이거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런 거니까 이거는. 이거 뭐 키워드도 아니고, 그냥 눈치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계획위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서류를 송부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는 누구한테 송부한다. 시도의사한테 송부하겠죠. 그리고 도의사는 시장 문수에게 각각 송부하는 겁니다. 에, 그 국토부 장관은 시도의사한테 그 다음에 도의사의 경우에는 시장 문수한테 각각 송부하고 관계기관에도 송부하겠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국토부나 도의사 갈까요. 시도의사나 시장 문수 갈까. 시도의사 시장문수가이행을 공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류를 여기다가 송부했잖아 서류를 다 보내줬는데 그걸 국토부나 도의사가 공고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 공고는 어, 시도의사 또는 시장문수가 공고하게 된, 되는데 이 국토부 장관이 하는 일에 관련해가지고 한마디로또키워드를 기억해 두세요. 국토부 장관은 <웃음> 대면 업무는 안하더라라고 기억이 됐어요. 대면 업무 안한다. 국토부 장관은 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일이 있으면 직접 들을까요 간접적으로 들을까 간접적으로 들어요. 직접 듣는 게 아니라 뭐 시도 의사한테 서류를 보내서 시도 자가 듣고 제출하라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의회 의견을 들을 일이 있으면 직접 들어 간접적으로 들어. 이것도 간접적으로 들어요.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저것도 직접 안 듣습니다. 또 국토부장관이 공청회를 공청회를 하는데 직접 주제를 해야 해? 안 하죠. 직접 주제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지명하면 지명하는 자가 주제하죠. 직접 안 하는 거고. 국토부장관이 열람 같은 걸 직접 할까 안 할까? 이것도 직접은 다안 하는 거예요. 다 서류를 보내가지고 열람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장관이 공고도 직접 한다한다 한다? 안한다 말이에요. 다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 어, 지자체들 서류 보내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면 업무를 안 하더라. 한마디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허가, 이 말이 나오면, 맞을까 틀릴까?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슨 내용이 됐든 간에, 국토부 장관 허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따로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건 틀린 표현으로, 국토부 장관 허가, 네 줄, 다섯 줄이 됐던, 이, 이, 이그 문장 안에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걸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허가할 일이 아예 없어요. 국토기법이됐던 도시벌법이 됐던 어느 법에도 국토부 장관은 허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이와 같이 대면 업무를 안 한다. 이 한마디 좀 이해해 두시면, 뭐 이건 따로 외울 것도 없이,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대면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공고나 열람을 국토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물론, 도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도의사, 시장원수가 공고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열람은 며칠일까요? 그렇죠. 뭐, 십자일를 생각하시면 안 돼. 뭐 열람이 보통 십자지만, 30일짜리 니기에 있었잖아. 그 광기정, 광기정관. 그러니까, 그, 그 중에 광역도시계, 광역도시계과 관련된 열람이, 이게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0일 이상 열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 절차가 이게 다예요. 어, 필수서 내용을 정리 하죠. 필수서 7페이지부터 교재 읽고 하기에는 좀 약간 좀못 찾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내용을 그대로 여기 슬라이드 옮겨 놨으니까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7페이지부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먼저 광역도시 수립하려면 광역기권을 지정해야 을 되고 광역기권 지정은 같은 도면 둘이상 시도면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고 같은 도면 도의사가 지정하는 거죠.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계획 수입는 사람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이게 다 연결돼서 정리가 되니까 광역기권 지정은 같은 도는 도의사 다. 둘이상 시도면 국토부장관이 되는 거고 다음 그다음 광역기권 지정 절차로 시도자 시장군수 의견을 듣겠죠. 지정하면서 해당 거기에 포함되는 자치단체 의견을 들어볼 거고 그 다음에 시민 거치는데 시민에 대해서 지난주 에 정리했죠. 시민은 뭔가를 지정할 때마다 항상 시민 절차가 있다. 중요한 계획을 정할 때 논란 여지가 있는 처분. 이럴 때 시민 거친다 그랬죠? 시민은 항상 언제 한다? 마지막에 한다 그랬죠. 마지막, 마지막 최종 확정 전에. 그러니까 여기도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시민을 거치게 되죠. 그 시민이 있었다는 건 이미 모든 절차가 다 끝났다라는 거고. 시민 거쳤으니까 확정돼야 되니까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지정사진은 알려줘야 되는데 주민한테 알릴 게 없어요 그냥 광역도시계 수립할 굉장히 관계 기간만 알면 되니까 거기다 어떻게 한다 통보하게 되는 겁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이게 이게 다고 내용이 다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정기발전 방향 이걸 제시하는 계획이고 법적 성격은 비구속적 계획이고 증송 대상이 아닌 거예요 구속력이 없으니까 뭐 소송을 통해서 다툴 것도 없어요. 확장된 게 없으니까 뭐 취소하라 이런 말 자체가 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비구석적 계획이고 쟁송 대성도 아니고 수립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수립기준이라는 게 광역도 수립할 때뭐 목차는 어떤 식으로 쓰고 도면 을 그릴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들고 뭐 이런 이제 기준을 정해줘요. 왜냐하면 그 수립된 계획이 지역마다 막 형식이 다르고 목차가 다르고 그러면 그 보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통일을 딱 만들, 만들도록 기준을 정해주는데 그걸 누가 정해줘? 국토부 장관 정해줘요. 뭐이 기준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특정 부분 위주로 뭐 수립되도록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해야 된다? 맞아 틀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종합계획이 아니라 광역도시기획은두 개의 지 관련되는 거니까 둘 이상 특강시군 지역과 관련해서 그 문제 되고 있는 사항 교통이 문제면 교통에대해서 환경이 문제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 부분별로 계획을 수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정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말이 되야데 방향을 구체적으로 당연이안 되죠. 방향을 상세하게 이런 건 방향이 이미 아니죠. 구체적 상세하게 결정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방향이니까 계획을 포괄적으로 또 계략적으로 수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역도시로 계획을 통해서 도로에 관한 방향을 정했다. 도로가 이쪽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개별통해 방향을 설정했지 도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딘지가 확정됐어 안됐어? 안된거예요 나중에 도로를 결정할 때이 어딘가로 도로가 어, 정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광역도신 방향을 설정하고 도로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거는 무슨 개별을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기본계획도 그냥 방향이고 그래서 그 방향을 구체화하는 거는 다 도시군 관리기을 통해서 해야 돼요. 도시구 관리기으로 도로 위치를 정할 때내맘대로확 정하는 게 아니라 방역도시로 방향을 정했으니까 여기서 정한 방향, 이방향 보고 이 방향 어딘가에다가 도로 인식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구 관리으로 결정되면 도로가 실제 확정되는 거고 방역도시로 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방향만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만 정했으니까 그럼 제공정 대장이 될 것도 없는 거고 내용을 정할 때도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립기준 정하는 것은 국토정관이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고, 근데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예, 수립기준 이 단어가 여기저기 또 수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키워드로 또한 번에 딱 외워두셔야 돼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막 간단하게 기억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 지금 광역도시 수립기준이죠.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기준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수립기준이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입지기제 최소 구역계획의 수립기준. 또는 뭐 개발 계획의 수립기준,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기준 수많은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계획들 수립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이 수립기준, 그리고 또 지정기준이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기준, 기반인설부담구역 지정기준 또 어떤 서류 작성하는 기준 이거 다 구분할 거 없이 그냥 통틀어서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다 외워두시면 돼. 수립 기준, 지정 기준, 작성 기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런데 장관이 아닌 게좀 일부 있어가지고 좀 그걸 좀 구별해놔야 됩니다도시공개획설의 그 결정구조 설치 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보통은 기준이 나오면 국토교통부장관인데 시설의 결정구조 기준이라도 설치 기준이 되니까 국토교통부령이죠. 보통은 다 국토교통부까지는 이제 갖고. 장관인데 여기는 령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국토교통부 령이다라는 걸 구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두문자 따가지고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설령 이렇게 하나 좀 외워두시고 설령 그 다음에 도시기발법에 환지객 기준이 있어요. 환지객 기준 보류책정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두물자 따서 환령 그러니까 설령, 환영. 뭐 의미가 뭔가 이게 연결되죠. 설령, 환영을 못 받아도, 뭐갈 자리는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성장관리기 수립기준, 이건 특별히 대통령 령으로 정해요. 그래서 성장통. 다른 건다 0이라도 국토교통부령인데, 성장관리기 수립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해요. 그래서 성장통. 그래서 설령, 환영, 성장통 이걸 하나 따로 외우세요. 설령 환영, 성장통, 설령 환영을 못 받아도 갈 곳은 가야 돼. 그게 이제 성장, 성장통이에요. 이게 성장하면서 경로 고통, 성장통. 그래서 설령 환영, 성장통 이렇게 하나 외우시고, 이세 가지 뺀 나머지 기준은 모두 국토부 장관이다. 이 3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웃음> 계획 수리권자 계획 수립권자는, 아까 뭐 복잡하게 막 보인 것 같지만, 결론으로 다시 정리하면, 광역기권 지정하는 사람과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근데, 광역기권이 같은 도냐, 둘 이상 시도냐에 따라서, 같은 도 안에서 광역기권 지정은,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되는 말이에요. 같은 도에서 지정은 누가? 도지사가, 지정하고 계획 수립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 둘 이상 시도에 거칠 때광역기관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획 의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정리할 사항은 딱 이거밖에 없잖아 도의사와 시장군수 요거 하나. 국토 장관과 시도지사 다 여기 맞춰서 내용이 정리되는 거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요렇게될때 먼저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같은 도에서 광역기관 지정은 누가 했었죠? 도의사가 이미 했고, 도의사가 지정했고, 그리고 계획의 수립은 시장문수가 공동으로.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 광역기관 지정은 국토부 장관 했고, 계획의 수립은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그 다음에 시장문수가 3년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신청을 안 했다. 이때는 누가? 도의사가 수립하는 겁니다. 시장군수가 안 하니까 도의사. 시 도의사가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 누가? 국토부 장관이. 공동 수립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누구와? 시 도의사와. 도의사는 시장군수와. 그리고 시장군수가 요청하니까 누가 수립한다. 도의사가. 수립해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시 도의사는 국토부 장관 승인. 시장군수는 도의사 승인. 하나 주의할 거는. 시장원수가 요청해서 도의사가 단독 수립했을 때 도의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다고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시라고 교재에다 써놨어 8페이지에 가로 5번 옆에 창고 이렇게 정리해놨죠 도의사가 광역도시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도의사가 광역도 수입할 때는 승인을 안 받아. 그럼 시도의사가 공동수입했을 때는 시도의사가 공동수입하면 국토부장관 승인 받죠. 그런데 도의사가 단독수입했을 때는 승인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만 연결된단 되어 말이에요. 도의사가 국토부 승인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시도의사가 공동수입했을 때는 승인받아도 도의사가 단독수입한 경우 이거는 승인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계 조정. 조정이라는 건 이제 내용 갖고 협의가 안될 때, 아까 왠, 도로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막 싸운, 싸울 때가 있다 그랬죠? 그때는 위에서 나서야 되죠. 위에서 나서가지고 그 협의하던 그 내용을 정해주는 거. 도로가 왼쪽, 오른쪽 싸우지 말고 가운데로 해라. 이렇게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정. 광역도시계 획 조정. 협의가 손님 만들 때 조정신청하게 되는데, 시도의사는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에게. 시장군수는 도의사에게 조정신청한다. 지금 뭐, 이, 계획 수립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뭐, 많은 게 있는 것 같지만, 결론은 딱요거예요 도의사와 시장군수, 국토부 장관, 시도, 시도의사. 요것만 생각하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차. 수립할, 수립 수립식인 절차로, 수립할 때는 기초의사 공청회 의회견 들어야 되죠. 승인할 때는 협의 심의 거치는 거고 기초자는 해야 한다 의무고 그 다음에 공청회해서 주민전문가 의견 들어야 되는데 공청회 처리하면 며칠 전 14일 전까지 공고를 하고 공청회 주제는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그리고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기간은 며칠 30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협의 심의 거치는 거고 협의청을 받은 기간은 30일로 의견 제시 그 다음에 시민은 마지막 숫자니까, 시민 거치고 나면 계획이 승인이 됐고, 알려야 되니까 관계기관에게는 서류 송보, 주민한테는 홍보연락, 이 연락기간이 30일, 그리고 이 서류 송반다는게 국토부는 누구에게? 시도의사에게, 도의사는 시장문수에게, 지금 계속 짝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니까, 그, 수립하고 승인할 때 사람은 각요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주의할 게이 공고를 국토부가 한다는다. 안 한다? 안, 안 한다 그랬죠? 국토부는 대면은 안 한다 그랬죠? 국토부가 직접 공고하는게 아니라 서류를 받은 시·도의사가 공고, 또 시장문수가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 복수 문제 좀 풀어보죠. 4번 문제입니다. 광역도시기 설명 틀린 거. 1번 보다가 키워드가 정리되어 있으면 바로 보여. 그 단어부터 보여. 무슨 단어 보였어요? 수립 기준, 이게 먼저 보이죠? 수립 기준 나올 때마다 누구?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맞아, 틀려. 맞는 거죠. 이게 뭐,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쉬운 거죠? 이번에 광역기권이 같은 도. 일단은 도의사가 광역도를 수립. 이게 여기서는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확실해야 돼. 같은 도에서 도의사 갈 일은 지정하는 거고, 계획 수립은 시장로수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부터 먼저 읽지 말고 항상 결론을 먼저 보세요. 뭘 물어본 건지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여기는 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 이걸 물었잖아. 계획 수립을. 근데 상황은 같은 도에 있고 계획 수립을 누가 하느냐. 이걸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도에서 도의사는 지정을 하고 계획은 시장 문수가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는 도의사가 수립한다. 맞아 틀려? 틀린 거죠. 답은 2번이죠. 3번에 그광역도 수립 변경하다가 의견 듣겠죠. 의견. 시장 문수 의견을 듣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알아몰라 이게 아는지 모르는지 한참 고민하고 있으면 안돼딱 보고 모르는 건데 이렇게 아는지 모르는지 먼저 구별해야 됩니다 그냥 기초조사 정보책계 이런 거 공부 안 했잖아 공부 안 했으니까 다 모르는 거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제 시험장 가가지고 그 2번이 확실하게 답이 딱 나오면 나머지 볼 필요가 없어 근데 지금은 이게 확실하지가 않잖아. 긴가민가잖아 지금. 읽어보면 뭐 그럴듯하잖아. 같은 돈니까 도의사가 수립하겠지? 막 이러면서. <웃음> 요거는 생각도 안하고. 근데 그래서 이걸 답을 못 찾고 넘어가서도 모르는 거 나오면 그냥 패스해야 돼요. 이거를 답으로 찍어서도 안되고 그냥 모르니까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알죠? 그 시장문수가 <웃음> 신청 안하니까 3년이 지나도 시장원수가 신청 안하니까 누가 도의사가 수립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은 알 필요 없고 답은 2번 다음 5번 문제 보죠. 광역도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도의사는 시장원수가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계속 요 틀이죠. 시장원수가 요청하니까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다. 맞죠. 2번은 수립기준 국토부장관 맞죠 3번은 지문은 길어도 요 단어가 먼저 보여야 돼요. 구분하여. 그래서 그 문제를 풀다가 구분하여 또는 분할하여 이런 표현 나오면 깊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있다 맞는 거로 없다 틀린 거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요이 문장이 요문 물은 거는 구분 개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당연히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저 문장이 앞에 복잡해져 써있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공청회를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은 거니까 그럼 구분 개최가 당연히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분할, 분할해요, 구분해요 마찬가지예요 분할해요 사업규모는 크고 한 번에 못하니까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낼 돈이 많아서 한 번에 못 내니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거죠 분할해서 징수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사실 당연한 거고 그걸 또 지문에 내는데 그걸 틀리게 할땐땅없어요 분할해서 증수할수 없다 성질상 분할 시행은 안된다 이상하게 막 속이는 거뿐이야 그러니까 요 단어 하나 딱 보고 구분하여 나오면 있다 맞는 거구나 이렇게 풀면 됩니다 4번에 그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를 수립했을 때그 공고 열람을 하는데 여기는 직접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직접 국토부 장관이 대면하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면하면 안 한다. 근데 국토부가 직접 공부하니까 맞아 틀려. 틀린 거죠. 답은 4번이죠. 5번은 그 협의가 안될때 조정 신청하는 거죠. 개별과 공동수입하다가 시도의사가 내용, 내용에 관해서 협의가 안 되면 이때는 내용을 정해달라라고 어, 조정을 신청을 해야 되죠. 조정 신청. 근데 시도의사니까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 이거 맞죠? 답은 4번이죠. 풀만 했죠. 뭐, 이 정도면 뭐, 조금만 확실하게 딱 외우고 들어가면 실수 없이 풀수 있죠. 자, 광역도시를 봤고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진도, 부족한 거 채운 거예요. 좀 쉬었다가, 기본계, 예, 보도록 하죠.